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요즘 스카이캐슬이 완전 핫하잖아요 그 스카이캐슬의 장소 대치동에 지금 제가 나와있습니다 제가 지금 입은 옷은 서울대 과잠바 서울대 바로 의대 옷인데요 제가 그 티파니닷컴이라는 그 과잠바 업체에서 모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사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려서 이렇게 서울대 의대 과잠바를 한번 착용을 해봤습니다 짠 그러면 제가 대치동에 나와서 서울대 의대 과잔발 입고 한번 오늘 돌아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떨까요? 그럼 출발! 고! 자 바로 여기가 <웃음> 스카이 캐슬에서 예빈이가 나온 그 바로 촬영 장소입니다 나온 그곳 예빈이의 숨결을 느끼면서 <웃음> 자 그러면 어, 이 대치동 거리를 제가 계속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아무도, 아무도 관심 없는 것 같은데 <웃음> 아무도 관심 없는 것 같은데 어, 학, 학생들이 지금 많이 없는 것같은몇명 네, 있긴 한데 관심이 없어 <웃음> 이좀 티가 잘안 나나? 나름 이렇게 막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막 있는데 <웃음>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<웃음> 여러분 저기 서울대생과외연결 서비스 게시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. 성적은 전적으로 저한테 맡기시고 게 있네요. 역시 대치도 클라스 <웃음> 여기가 밤 10시만 되면 차들이 쭉 서요 그래갖고 여기 있는 공간하 친구들이 캐리어를 끌고 나와서 이제 엄마 차에 탑니다 그래서 여기 대치동은 10시만 되면 차들이 엄청 부적붙적거든요 교통체증이 어, 엄청나요 지금도 보시면 엄마들이 아이들을 내려다 주고 있습니다 그 음스터트스카이 캐슬 보면 완전 난리 났잖아요 서울대 의대 가려고 근데 아무도 관심 <웃음> 관심이 관심 없네요 특히나 그 학부모님들도 어 드라마 보면 완전 난리 났는데 그 부모님들은 지금 다른 코디네이터 분하고 같이 있으신지 별로 관심 없으신 것 같네요. 한번 계속 한번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어, 서울대 의대에 과장발 입고 대치동 거리를 완전 질주를 계속 해봤는데요. 아무도 관심이 이렇게 생각보다는 없네요. 그냥 이렇게 힐끔힐끔 쳐다보는 거 외에는 뭐 따로 이렇게 선생님! 선생님! 선생님! 선생님! <웃음> 서울대 가는 곳좀 알려주세요! 뭐 이런 거라든지 <웃음> 뭐. 아니, 서울대세요? 뭐, 서울대 의대세요? 뭐, 이런 거라든지, 그런 좀 기대했던 그런 반응은 안 나왔으면 아쉽지만, 그냥 이렇게 살짝살짝 쳐다보는? 요 정도? 네, 요 정도밖에, 음, 없었습니다. <웃음> 이렇게 대치동에 오니까 정말 학원도 많고, 학생들도 많고, 그런 학생들을 케어하는 어머님들도 많이 봤는데요. 지금도 옆에 이렇게 차한 대가 서 있네요. 학생들을 기다리려고. <웃음> 그럼 여러분! 좋아요,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어우 추워